네 이렇게 탑을 쳤고 텐트했습니다딱 들어가는데 느낌이 쎄한거라 그때부터 딱줄 서는 순간부터 느낌이 쎄 했어 이게 노르웨이에서 척기름 넣는거 아이가 디젤이 15 이하면 무조건 넣으라 해가지고 아, 노르웨이에서 첫 기름 넣는 거 아이가. 디젤이 15 이하면 무조건 넣으라 해가지고, 지금 여기 디젤 12.78 이여가지고 만땅 넣으려고. 네, 여기도 기름 넣고, 저기 위에 번호를 말하면, 남편이 저 안에서 계산하고 나올 겁니다. 리터더 덴마크에서 우리 마지막에 넣었을 때 1,800원이었거든? 여기 거의 비슷하게 넣었어요, 노르웨이에서. 선방했어요. y yes. e 약삭삭. 스포츠 매장 무조건 와야 돼 여러분. 그냥 저는 무조건 들어옵니다. 일단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카카오 한 사고 싶네. 2,999. 제가 노르웨이에서 제일 좋아하는 천국 같은 가게. 이 G 맥슨가 뭐 T 맥슨가. 이렇게 여기 뜯어서 물 담아서 그냥 필터 다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한 번에 괜찮아드 먹겠다. 네, 항상 저희는 차에서 이렇게 먹어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웃음> 아닙니다. 머스타드. 오늘 특별히 머스타드 머스 뿌릴까? 아니. 근데 맛있 맛있겠죠 여러분. 예. 지금 어디 차냐? 저 맥도날드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예. 맥도날드 같은. <웃음> 방 <방만>. 찍지 마라. <웃음> <웃음>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세요. 배고파요. 저희, 아이고, 저희 이제 스타방에서 한 3일 정도 묵고 쉬고 하다가, 이제 프레... 프레이, 레이캐스트랜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캠핑장으로 먼저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등산 못했고, 내일도 스틱고 그한 3일 정 이틀 정도 뒤에 저희 봉하에 예정입니다. 출발할게요. 그리 길가는 도중에 지금 이렇게 앞에 빨리 빨리 빨리 걸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가지 말라는 뜻인가? 뭐라는데 그래서 이거 미끄냐니까 자기도 모르는 니다 지는 손님인 줄 알고 내가 뭐 바다를 맞이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좋았어 근데 이 차박하지 않냐? 여기 주차장입니다. 아저씨가 차박하는 거 아닐까? <웃음> <웃음> 저희 <웃음> 성공했습니다. <웃음> 좁지는 않게 자네, 다행이다. 아니야 차로 갈라 는데 페리를 탑니다 일단은 지금 뭐 네. 여러분 지금 저희는 그 주차장에서 차박을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내는 줄 알고 줄을 섰어요 줄을 쓰고 근데 좀 이제 통행료 내는 거 치고는 좀 줄이 길어가지고 요거 지금 까 하다 가 탔지요? 딱 들어가는데 느낌이 쎄한 거라 이게 지금 벌써 그때부터 딱줄 서는 순간부터 느낌이 쎄했어 이게 <웃음> 보니까 지금 배를 타고 있네요 우리가 짱이야. 배를 타고 일단 배를 타고 음. 한 15분 정도 이동했습니다 내립니다 아차에 가까운 진장 왔습니다. 텐트 치요 터 붙입니다. t s 어. 이렇게 터플을 쳤고 텐트 가있습니다 오늘은 또 굉장히 더워가지고 예. 더울때 I'm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는거에요 아 s o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갑니다. 너무 더워요, 노르웨이. 덥네요. 오늘은 또 이때까지 추웠는데 네. 지금 어떤 스타일이냐면 우와. 여름 스타일 거의 네. 여름이죠? 4개? 아, 사실겠네. 아우, 사실면 힘들어요. 별거 <웃음> 와들어오해이와들어오하 골라야 되는데. 미시도록 시원하게 보는 게 보고. 인 거. 음, 폴라포. 가여러분 폴라포 3,200원 합니다. 그래서 24가 3,200원. <웃음> 맛있다. 네. 차가 이쁘네요. 네, 여러분 결국 은 이렇게 찼어요. 이렇게. 요거 폴 때는 옆집 마이신데 얻어서 하고 저 등산 스틱 두개총네 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텐트가 저기 있고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 Let's, Let's get it 아이고 한번 해볼까 어떻게 되는지 네, 여러분 지금 저는 카레를 하고 있습니다 카레입니다 지금 보면 차들이 굉장히 많네 오~~~ 사방으로 지금 다 들어와있죠 빽빽하게 이거는 프레이 캐스톨레 네? 프레이 캐스톨레니 음, 그 바로 근처에 있는 캠핑장입니다 여기 서 저는 지금 이박을 할거고 오늘 좀 쉬다가 내일 이제 등산을 하고 내일 1박 더 하고 이제 모레 아침에 가는거죠 아, 더브 좋겠어요 지금 막아 더브 자 오늘 전에 카레 카레 는성했습니다 여러분 노런 스타일 카레랑 요거 요거 독일맥주랑김치볶음과영 예, 오늘 저녁입니다 이 맛이야 <웃음> 음. 이제 독일에서 들고 온 맥주 두개 남았어 음. 두근두근 두근두근 맛있자 음. 카레오좀 많이 해서 남은 건 넣어야겠다 이거 감자 하나는 고구마거든? 지금이 저녁 8시 38분입니다 아오늘휴시 같죠? <놀람> <놀람> 아, 등산 갔다 오겠습니다